안녕하세요 3D펜 구매했습니다 간지나게 지갑을 꺼내주고 카드 나이프를 꺼내서 테이프를 잘라줍니다 카드 나이프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온 칼입니다 작은 박스에는 3D펜 노즐과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옆으로 치워주고 깔끔한 디자인의 3D펜 박스를 꺼내줍니다 랜덤으로 준다는 필라...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건 버리면 안되고 잘 읽어줍니다. 조심스럽게 비닐포장을 뜯어줍니다. 최대한 다치지 않게 살살 뜯어줘야 합니다. 예쁜 두개의 로고가 보입니다. 상자를 열어줍니다. 두 번째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된 블랙 산하고 3D펜입니다.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입니다. 이건 기본 제공되는 시험용 필라멘트 같습니다. 비닐을 벗겨, 역시 믿고 보는 산하고 3D펜. 정말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입니다. 바로 사용해 볼 겁니다. 집에 있는 종이 호일을 깔아주고,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테두리를 그리고 면을 채워줍니다. 처음 써봐서 그런지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같은 도형의 면을 채우면서 연습을 해줍니다. 종이 호일은 잘 떼지는 대신 떼는 쾌감이 없습니다. 만들다 보니 6개의 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분명 꼼꼼하게 하는 것 같은데 되는건 지렁이같이 됩니다. 정육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정육각형은 심심하니 주사위 눈금도 그려줍니다 요즘 랜덤 다이스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14개인데 성장 주사위가 없습니다 가끔 3D펜을 잠깐 했지만 굉장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D펜 잘하시는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아 하기 싫다 완성되었습니다 3D펜은 저랑 안맞으니 눈금이 4가 나오면 3D펜은 안하겠습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나오죠 편집으로라도 살리게 젠장 앞으로 3D펜을 이용한 작품도 기대해주세요 혼자 연습하다가 실력이 좋아지면 다음 작품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아크릴을 가공하면서 열심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3D펜은 저는 항상 무기 영상이 아니면 요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왜 요리 영상이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사위가 무기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가라 주사위 몬 공격해 공격은 안합니다 혹시나 던졌을 때의 공격력이 굉장할 수도 있으니 던져줍니다 우기가 아니어서 이번 영상은 요리가 없습니다